면 임영웅은 오는 12월 10에서 1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아임 히어로 앙코르 콘서트를 펼친다. 국내 톱 가수들은 1만석 남칠세 체조 경기장 콘서트를 석류하면 2만석 안팎의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여는 것이 수순이다. 트로트 가수로는 처음으로 공연이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 은 통상톱 아이돌 그룹이 애용한다. 오는 15일 내 하나는 미국 팝 슈퍼스타 빌리아일리시도 이곳에서 공연한다.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임영웅의 체조경기장 공연은 전석 매진됐다. 임영웅 역시 공연에서 나도 표를 사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. 내가 할 때는 대기자가 60몇만명이었는데 81만까지 기록했다더라. 대기시간은 153시간이 넘어갔다고 말했다. 임영웅은 지난 5월 경기 고향을 시작으로 창원, 광주, 대전, 인천, 대구를 돌며 14만 명 이상을 끌어모아 흥행 파워를 과시했다. 그는 고척 스카이돔 외에도 12월 2에서 4일 부산 백스코에서도 앙코르 공연을 연다.